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60초마다 바닥에 있는 블록이 바뀐다면 세상의 블록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지 바닥에 바뀌는 이블록으로 텀기어 왕까지 드래곤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 시작? 어디? 어, 뭐야? 어, 어, 어, 잠깐만,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어. 어, 뭐야, 우리 갈 때마다 블록이 바뀌어요. 어 근데 나무랑 돼지는 그대로 있어요 나무가 필요하지 나무 나무 빨리 바꿔 아니 나는 식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식량을 걸어가지 야 그러면 내가 나무를 잡게 너는 돼지를 잡아와 이 돼지야 늑대야 그럼 우리 작업대 만들까? 근데 우리 이 작업대는 안 바뀌겠지? 별로? 에이 안 바뀌겠지 우리가 만든 건데 와. 나 배고파 나 배고파 어떻게아 댕댕가네가그 밥을 만들기로 했잖아 빨리 밥을 만들어오그랴 그래. 뭐라 이미 내 먹고있는데 흑여석이 어, 뭐야 이거 아, 아, 뭐야 이거 아, 그거다 이거 오염된 옥시디언니 이 물부짖는 아, 흑여석이라고 하지 이거 캐면 어떻게 되는데 캡보단가 니네 토끼를 캘수 있으면 말이야 뭐 아, 다이아몬드 이런게 나와야되는데 어! 얘들아 얘들아 왜철골레을 그래. 그래, 그래. 잡으면 절이 나와 어. 오? 저를 한번 그럼 잡을까? 참별한 녀어 뭐야? 참별아! 참별한 녀석! 그거 알아? 철골렘은 검이 아니라 곡괴물이 되면 더 데미지가 들어가! 오! 아아 얘들아! 내가 어그로울 거 있게 빨리 공격해! 역시 늑둥이야! 넌 어그로 그럴 거 밖에 못한다니까! 칭찬이잖니! 와우! 넌 뭐냐? 내가 못도어 오! <목소리> <목소리> 어, 다 저기다, 철캐 철캐, 철캐 저기다, 철기다저야철저몇개야이다 저기다, 이기철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저기 계속 만들어 기다 만들어 다 만들어 철기다 저기다, 이기다 저기다, 저기다, 저어다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저 이거 저기다, 빨리 캐저이다 저기다, 저기다, 아음 뭐 다이아블록이 나오겠어.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좋아. 좋아. 그 다음에 분명히 다이아몬드 그게 나올 거. <놀람> 괜찮아 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시대. 혹시 몰라. 시대다. 시대. 그러면 바뀌잖아. 아 맞네. <웃음> 빨리 캐기나해. 빨리 깰 빨리 깰. 더박 나고 그냥 캐기나해. 캐기나 쉬지 마 쉬지 말고 거 이래. 말하는 데로 여기, 여기 그러면... 꽃 말아 꽃 받고 이래. 꽃 꽃냄새 맡으면. 돼. 스트레스 플러스 트레스어 꽃향 김해. <웃음> <오, 웃음> 이거 양귀비 아니야? 숙박 주세요. 숙박. 야 지금 몇 개야 지네나 지금 1 8 개. 어? 어떻게 켜는 거야 이거 안 켜지는데? 이거 켤수 있어. 켤수 있어. 이거... 이거 그냥 게임 이볼게 아니 음. 이거 주자가 아니야? 이게 말이 되나? 버섯을 어떻게 만들어 버섯은 빨간색으로만 못 만들고 갈색 버섯도 있어야 돼 그니까 다음에 갈색 버섯이 나오면 <웃음> 만들어져야 <수 있다. 웃음> 누가 여기서 유리 부수고 나왔니? 성집자가 나왔네? 어? 뭐? 아, 이거는 그거 엔더월드의 글록 어? 아니야? 네더라이트 아니야? 네더라이트 블록이야야 이거 빨리 해. 어? 이거 해야돼 얘들아! 어떻게 여기서 이런 게? 데드라이트면은 최고의 갑옷을 만들 수 있어. 아 어, 3초 남았어. 이안 돼. 진정해, 진정해. 어? 아이, 젠장. 야, 아, 나무다, 나무. 나무. 나무도 많이 필요해 내가 어떻게 데드라이트를 만드는지 알려줄게. 어, 알았어. 자, 일단은 우리는 대장 장이 작업대가 필요해요. 오 어. 자, 이렇게 만들면 대장 장이 작업대가 두둥둥둥둥 두둥, 두둥, 야. 야, 우와.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서 강화를 하면 된다는 거야. 오 어. 응? 그냥 레더라이트 두 개를 오른쪽에 넣고 음. 네가 강화하고 싶은 건 왼쪽에다 넣는 거지. 여 이거 봐다 완전 세졌어. 어? 야너 엄청 세졌는데 여나 진짜 세졌다. 성직자랑 거래해 볼까? 아아아 친구 죽었어. 어? 친구 죽었어. <목소리> 어. <목소리> 어. 네. 괜찮아. 하지만 엔더의 분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다고. 울지 마. 좋아요. 어, 내가 용감하지. 어, 야 이거 이거 안벼. 이거 안 변해. 먹을 거가 필요한데. 나 먹을 거 줄게. 내가 그때를 위해서 그냥 여기 먹어 <웃음> <웃음> <웃음> 아! 아! <웃음> 늑대는 정말 과감하구나 <웃음> 어. 여기 먹어. 나도 뭐해! 나도 뭐해! 안 줘? 안 줘? 아, 내가 만들게 이제 조합대로 아직도 안 만들었어? 건강스러운 순간에 이 불을 붙일 주인공은 누가? 될까? 자, <웃음> 짜잔! 라이터 완성! 이제 가자! 오 완성! 뭐야? 이거 슬라임 블록 됐어 우리. 야호! <웃음> 가자! <웃음> 자 가자. 가자고. 야, 우리 슬라임 블록 돼 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여민난 렉이 개오져. 우리 슬라임 블록 끝나고 갈까? 그래, 그래. 에퓨. 어, 저 위에 블레이즈 있네. 펭펭둥 돌아가네요 아. 가자. 돌아가자. 아. 터져. 자, 터졌다. 아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무 아픈데. 그러아 지금 진행 상황을 보고해 봐. <웃음> 나 여색 겨고는 이제 그만. <웃음> 오, 야 애들아, 엔더맨이야. 날 <웃음> 네 <웃음> 녀석들 방에 을덩이 떠주마. 바닥 구하자 않고 끌고 올게. 나이스. 야, 완전 잘 나와, 완전 잘 나와. 근데 우리 짐은 <웃음> 어떻게 가? 집에 집에 갈 생각이었어? 나는 갈수 있는 방법 알아. 잘했어, 염에나. <웃음> 여빈아, 나는 좋은 세상으로 이네만 가볼게. 안녕! 댕댕아, 뭐야? 이제 가게. 아니, 가보자, 가보자. 댕댕아, 가자, 가자. 이제 출발하자. 던질게. 오. 오. 야, 얘들아! 저쪽이다. 네? 오, 오, 다행이다. 이거 맞아, 맞아. 앞으로 퍼센트 확률로 깨진 잖아 깨지자. 어몇 퍼센트거든 확률로 깨져. 가자 이제 진짜 이제 엔딩이다. 아, 이제 진짜 진짜 엔더 들어가 잡으러 간다. 진짜다. 클라이막스야 클라이막스.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한번 던져볼게. 간다. 파이팅. 네. 어 오. 아더 가야 돼더 가야, 가야 돼. 오나이스 오. 여기 오. 딱 여기다 딱 여기다 이거 딱 여기다 이거 딱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 상기 아래네 이상이네 어. 뭐해 파고 들어가 가자 가자 이걸 캘려면 뭐가 있을거야 오, 오. 오. 오, 오 있다 있다 있다 이거는 진짜 있다는 진조? 어디야? 내려갔어 바닥으로? 올라갔어 음. 여기야! 와, 여기, 여기. 야! 빨리 아, 문 아, 아, 열지 아, 못해! 아, 나는 이곳에 있을 용사가 아니란 말이다 아, 드디어! 아, 야 가자. 빨리 잡다. 근데 근데 화살 화살 안 받았어. 괜찮아 괜찮아. 냉랭이가 다 터뜨려 줄 거야. 나 활이 없는데? 나활 있어, 나활 있어, 있어, 여기. 활 줘봐. 그냥 학살해버리라니까. 알았어. 냉이가 믿고 갈게. 이 엔더 드래곤 녀석! 우리 책장 변했어 받아. 벌써 나죽였 좋아, 좋아 좋아. 늑대야 우리 들어와. 물 있니? 너 물? 나물 있어 여기 바다 열매 세계. 하나만 있으면 돼. 가자. 하나 터트리었 어, 어, 어, 어, 지금 어. 때려 지금이야 지이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애동스사바닥막 독을 며 주시며 주시며 주 어. 아주이 어. 어. 어. 어. 어, 있어 바닥에 조심해 시며 주시며 주시 일단 시며 주시며 주시며 주시며 주 주시며 주시며 주시며 주리며 주시며 주시며 주시며 주시며 주시며 주리며주 고양이야, 지금이야, 듣게요. 너 때문에 우리 초상님이 그러니까 바닥을 조심해, 바닥 보라색이야. 아 날라갔다. 내가 때리고 있어, 내가 때리고 있어. 땡땡이가 죽었. 아. <웃음> <웃음> <웃음> 여기서 이어서 한 번, 한 번, 한치기 효과 엄청난데. 아열받진다 아이 아. 아, 물 낫고 필수네. 가자 친구들. 안녕. 조금 남았어. 조금만 잡으면 우리가 마인크래프트 세계 평화를 지킬 수 있어. 한 번만 내려면 된다. 됐다. 네, 가자. 내려왔다. 내다 가자 가자. 나팔바닥을 때릴게. 죽여. 나는 죽여워. 날개. 날개. 아, 아 안돼. 와나 보고 쏴. 활. 활을 쏴 활을. 활. 활. 나 화살 다 썼어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잡 내려오면. 내려오면 잡아 내려오면 잡아. 맞아. 이 녀석. 드디어 지긋지긋한 세상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나이 세계 영사 탱댕이 드디어. 아하. 갑자기 머리가 엔돌드래곤 님에게 충돌을 맞춰야 돼. 죽어라 탱댕이 야. <웃음> 나탱댕이이 세계 영사. 드 우리가 해냈다. 오. 리쳤다드래곤 뭐, 님의 죽었다. 원소. 죽어라 대라레벨 46이야! 천 원뿐이다! 어라죽대싸보아 들어가! 예. 자, 들어가! 자, 어쨌든, 아. 여러분들 이렇게 1시간 30분 만에 드디어! 성공! 오! 아 순간이야! <웃음> <웃음> <웃음> 아, 되세요, 진짜 네. 좋아요 구독하기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 엔더월드로 칠하자. 우리가 이제 우리 것만 소환하자. 그리고 속이자 시청자들. 시청자 그리고... 여러분 들으셨죠? 그리고 드래곤 <웃음> 잡았다고 뻥치자 우리. 어때?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웃음> 착각이 살았는데. 맞아 안덕들은 착해서 죽 가는 거야. 야 근데 왜 주변에 블럭이안 변해 우리제? 와! 어! 아! 아! 어, 어, 어, 야야야야야야! 이거 너무하다. 진짜 이거 너무하다. 어, 어, <웃음> 진존이라어 오늘은 용암에 요루루가 없네. 그거 진짜 요루루에 맞긴 했는데. 아, 역시. 얘들아 가는 길에 우리가 이렇게 성풀을 깔아두면 은 좋아. 저기 요루루 머리 위에 누가 타 있어. 오케이 <웃음> 알겠다. <웃음> 여매나 왜안캐어오 어, 뭐야 요리다. 유리야? 오 엑스레이 엑스레이. 이거 완전 엑스레이인데? 야 아래가 다 보여 얘들아. 어? 야. 야. 야. 야 이건 뭐야? 야, 야. 야. 이거 뭐야? 저기 아래 자갈 있다. 이거 싫어요? 아니, <웃음> 야, <이게 뭐야? 웃음> 나... <웃음> 야 이거 뭐나 이거 뭐야? 어, 뭐가 있는지 다 보여. 이거 진짜 엑스레이인데? 그러니까. 엑스레이 모드야? 나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너? 어? <웃음> 어? <웃음> 충격받아. <충격바람. 웃음> 범죄 <그래>? 범죄자 발견. <웃음> 아니야, 나 혼자 했어, 혼자 야생에서. <웃음> 과연 너 혼자 했을까?